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오늘은 손수건 산 후기를 갖고 왔어요. 미니타올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손 씻으면 미니타올을 되게 자주 쓰거든요. 페이퍼 타올이 구비된 화장실도 있는데 페이퍼 타올 없이 핸드드라이기만 설치된 화장실들도 많은데요. 핸드드라이기는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페이퍼 타올은 쓰면 일회용이라가지고 약간 환경오염에 쓰레기가 생긴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니 타올이나 손수건을 자주 쓰는데 음, 홍대 간 김에 거기에서 그 대원미디어에서 운영하는 그 굿즈샵을 갔어요. 그 중고 굿즈를 위탁해서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어떤 건물 5층에 있는 데였고 이름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가게 이름이. 근데 아마 굿즈 같은 거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갔는데 구경하러 그냥 갔거든요. 근데 마침 그 이벤트 상품으로 할인을 하더라고요. 타올 종류는 3개에 3,000원이었어요. 하나에 1,000원 꼴이죠. 그래서 몇 개를 사올까 하다가 6개를 꽉 채워왔습니다. 여러분. 짜자잔. 엄청 많죠. 하나하나 까볼 거예요. 오픈기. 보통은 정사각형으로 생긴 미니타올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길쭉한 모양의 타올들이 꽤 많더라고요. 단가를 좀 생각했어요. <웃음> 긴 타올이 좀더 비싸다. <웃음> 그리고 집에는 네모난 타올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길쭉하게 생긴 타올 중에서 좀몇 개를 골라와 봤습니다. 어. 첫 번째는 원피스고요. 여기 보니까 프랑키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골라온... 이 미니타올들은 전부 100% 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폴리에스테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폴리에스테르는 물을 굉장히 흡수하지 못해요 물기가 잘안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면으로 된 거를 주로 삽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우와 짜잔 보셨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되게 감이 좋네요. 역시 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나? 볼륨 100애니버서리 백번째 화수? 뭐 기념으로 나온 건가 봐요. 두 번째 타월도 원피스예요. 의도했던 건 아닌데 원피스랑 드래곤볼이랑 몬스터 헌터라는 작품의 타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었고 원피스를 선택한 이유는 이 뒤에 인물이 되게 예쁘게 생겨서예요. 이게 누군지는 까봐야 할것 같아요. 개봉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피스는 읽다가 포기를 했어요. 완결이 안 되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 같은 사람들 나오는 데서 포기를 했어요. 지금 시리즈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저는 잘 몰라요. 요것도면 100%고요. 어, 이것도 되게 감이 좋네요. 이 여자가 이름이 뭘까? 야마토라네요. 야마토, 야마토 전함, 전함 이름 아닌가? 야마토, 야마토. 몽키 디루피, 몽키 디루피. 세 번째는. 이세 번째도 원피스예요. 원피스가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얘는 이름이 파리사라고 돼있네요. 꺼내보겠습니다. 이치마쿠지 원피스 EX라고 써있네요. 오, 이거는 색상이 이뻐서 샀어요. 이 타올은 되게 여러 개였는데 포장이 막 뜯긴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포장 뜯기지 않은 걸로 사려고 좀 많이 골랐어요. 이것도 면이라서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맨 마지막 남은 긴 타올인데요. 네번째는 건담이에요. 제가 이걸 건담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건담이라고 써있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어디서 많이 보던 캐릭터였어요. 뒷면에 일본어가 써있어서 조금 사기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어를 읽어보니까 뜻이 나쁜 거는 아니라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뜻이 뭐냐면 어소에데모 마모리따이세카이가 아룬다. 그래도 지키고 싶은 세계가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의미는 괜찮은 내용이구나라서 샀어요.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앞전에 있던 타올보다는 조금 빳빳한데요 진짜 그 빳빳한 면 타올 느낌이 좀 나네요 왔다 먼지 봐라 아, 빨아야 되겠어요 먼지가 너무 날려요 다섯 번째는 드래곤볼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드래곤볼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걸 골라왔고 드래곤볼은 두개 중에서 좀 고민했거든요 지금 사온 것보다 사이즈가 더큰 드래곤볼 타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랑 이거 두개 중에 고민했는데 그 예전에 사왔던 드래곤볼 사이즈가 지금 사온 사이즈랑 똑같은 거라서 그냥 이 작은 사이즈로 선택해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캐릭터가 덜 벗었어요. 그큰 타올은 캐릭터가 좀더 많이 벗었던 <웃음> 상의탈의를 좀 하고 있던 거라서 좀덜 벗은 걸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초사이언 3단 변신한 걸까요? 머리가 기니까 3단일 것 같은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촉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에 샀었던 그 드래곤볼 미니타올이랑 비슷한 촉감이에요.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마지막 타올은 이렇게 생긴 타올이에요. 이거는 모양이 그냥 예뻐서 샀어요. 이렇게 약간 공주공주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어, 아마 디즈니, 어, 디즈니라고 써있네요. 여기 디즈니 거고, 잠자는 숲 속의 공주 같아요. 열어보겠습니다. 반다이에서 디즈니랑도 이 콜라보 같은 걸 했었던 게좀 신기하네요. 이게 다 제일 복권이라 해가지고, 뽑기에서 나왔던 상품 중에, 보통은 이런 타올류가 가장 안 좋은 상품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일본 문화잖아요. 제일 못꺼니. 일본에서는 손수건을 되게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손수건을 많이 쓰는 문화는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니타올 상품이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해서 어, 세일을 팍팍해갖고한 장에 천원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고마운 상품이지요. 네, 이타월은 디즈니 잠자는 숲속의 공주 타월이고 조금 고급이긴 한것 같아요. 마감이 보면 은 보통 미니 타올들은 이런 식으로 오버로크로 마감을 하거든요. 그냥 한번 쭈르륵 박으면 끝나게끔? 그런데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타올은 이렇게 박음질, 고급 수건들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박음질이 돼 있어요. 이, 이거 되게 고급인 것 같아요. 되게 잘산것 같아요. 이 수건은 가게 점원 분이 계산하는 계산대 아래 보니까 요런 타올을 착 붙여 가지고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그것 중에 요 디자인이 있었어요 나중에 계산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 예쁜 타올들은 다 계산대 밑에 있구나 <웃음> 전시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했고요 아, 덕분에 홍대 가 가지고 싸게 미니 타올 손수건을 잘 샀습니다 요거는 잘 세척하고 보관했다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미니 타올 쇼핑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